어, 천일이 저 산꼭대기에서 본, 어, 대전 툴게이트에요. 아 부지런히 내려와서, 어, 아, 다 내려왔습니다. 요, 기여기는 차가 된게곧 들어오고, 어이구! 툴게이트에서 지금 차들이 부지런히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다저 산꼭대기에서 본 툴게이트가 바로 여기다. 이제 저 내려왔어요. 예. 저거만 들어가면 이제 예, 끝입니다. 끝.